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이성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남자에게 쉬운 여자로 보인다는 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나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는 상황들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킨다면 내가 정말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남녀가 술자리에 우르르 몰려갔는데 1차,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술자리에 남아있는 여자를 쉬운 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또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밤 늦은 시간에 남자가 불러냈을 때 바로 그 남자의 부름에 응하는 것도 쉬운 여자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요 쉬운 여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사실 쉬워 보인다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쉬워 보일 수도 있고요. 쉬워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도 요그 사람보다 더 쉬워 보이지 않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쉬워 보인다는 것은요 결국 그건 남자들 입장에서 남자들 기준에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쉬운 여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여자인 내가 요 어떤 남자 앞에서 이 남자가 나를 쉬운 여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나를 그 사람에게 쉬운 여자로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쉽지 않은 여자라면 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바보 같은 생각에 이끌리거나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나를 쉬운 여자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남자는 요 사실 되게 가볍고 개념 없는 사람인 게 명백하거든요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나는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요 그 사람에게 맞춰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여자인 거겠죠 내가 정말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쉬운 여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의 수준에 의해서 내가 쉬운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 수준에는 요 내가 쉬운 여자로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부족해서 하는 생각의 착각이어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의 그 착각이 마치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게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놀아나는 게 되는 거겠죠. 그 사람이 나를 쉽게 보든지 말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다면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쉽게 본다면요 난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지는 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면 내가 쉬운 여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만의 기준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쉬운 여자가 되지 않는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경박하고 생각 없는 남자들이 생각하는 쉬운 여자에는요 착한 여자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도도하고 못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쉽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자를 또 만나게 된다면 남자에게 못되고 도도하게 굴어야 여자인 내가 쉬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에게는 별로 노력을 안 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구는 여자에게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되고 도도하게 구는 여자들에겐 헌신을 다하는 꼴이 되겠죠. 여자가 마지막 술자리까지 가게 됐을 때 그런 여자를 쉽게 본다는 남자들도요. 그 술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남자들도 쉬운 남자겠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 걸까요? 쉬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걸까요? 나를 두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러는진 잘 모르겠지만요. 누가 그렇게 된대요? 혹시 그 사람들이 요 나를 쉽게 봤다면요 그 남자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확실해진 거지 내가 쉬운 여자인 건 아닌 거거든요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그렇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그래요 그 남자도 나이트에 왔고요 그 남자들도 온라인에서 지금 여자를 만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냥 여자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결국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도하고 드센 여자한테는 잘안 통할 것 같으니까 쉬운 상대를 찾기 위해서 쉬운 여자를 어떻게든 찾아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1차 2차 3차 술자리에서 일찍 집에 돌아간 남자는요 내가 마지막 술자리까지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쉬운 여자라고 생각할 리가 없겠죠 나이트에 가본 적이 없는 남자는 요 역시 내가 쉬운 여자라고 생각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오히려 쉬운 여자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박하고 저질스러운 남자에게 내가 맞춰가고 애쓰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쉬운 여자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나는 요 쉬운 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일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어떤 남자가 나를 쉬운 여자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경박하고 부족한 남자인 거고요 남자 스스로가 자기를 쓰레기라고 밝히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어쩌면 나는 요내 스스로가 그렇게 쉬운 여자처럼 행동해서 내가 쉬운 여자인 줄 알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남자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쓸 수는 있겠죠 쉽다 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다루는 사람이 느끼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나는요 물건이 아니고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쉽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경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명백한 내 중심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